물이 끓는 동안 준비 면 올해 이렇게 조금 들어었나 굵어진 면 얘는 빨리 놀수록 좋겠지 짠짠짠아 맛있겠다 갈 때가 됐다 갑니다. 쩔깃쩔깃 오동통통 오늘은 화난 너구리 냠냠냠 더 오동통통해지고 더더 맵대 너구리를 누가 화나게 했을까 먹는건 홍삽은데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 좋아요! 홍! 응. RTA! 너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너구리가 화가 나서 새벽에 메어졌다고 하는데 왜 화났는지는 잘모르겠어 그냥 오리지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, 이거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,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. 국물 먼저. 어 맵다 어느 정도 맵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? 3배 매워졌는데 원래 너구리가 이렇게 안 매웠나? 엄청 와우, 진짜 와 진짜 와더 매운데 이런 맛은 아니고 신라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은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신라면? 신라면? 열라면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맛있네! 어, 진짜 맛있는데? 이야... 사실 제가 너구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내가 너구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가 오동통면이 가성비가 좋아서 <웃음> 오동통면으로 갈아타서 너구리 안 먹은지 꽤 됐는데 오! 맛있는데? 맵다! 어, 매콤하네! 어,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? 지금 땀이 막 슬슬 날려고 막 해요 어, 너구리 맛있네? 면도 좀 두툼해진 식감이 저는 좋아요 전 원래 우동류 이런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... 어... 매워요 맵네 어, 이거 앞접시 여운이 거 괜찮은데. <웃음> 여운아, 아빠도 엘사랑 안나 좋아해. <웃음> 엄청 안 잡히네? 왜안 잡히지? 밥 말아 먹을까? 밥아 제가 지금.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이 이거 봐봐 11시 5분이거든요? 그러니까 밤이지? 너무 맛있는게 멈출 수가 없네 큰 났다 시장 가면 한소리 듣겠네 잘 먹었다 오늘 화난 너구리 RTA를 먹어봤는데요 어 맛있는데 너구리 맛이에요 그러니까 매콤한 너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 너구리를 사면 저는 요걸 먹을 의향은 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네 옛날에 이렇게 비 옛날에 이렇게 세배 정도 매워진거뭐 있지 않았나 아 괄도 네냄띤 그거 있잖아요 하얀색 패키지 개도 3배 매워지지 않았나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가 더 맛있었거든요 3배 매워진 게 고기랑 먹으면 아주 찰떡궁합이요 맛있겠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